<웃음> 대부분 인도네시아 아파트에 만약에 사시면은 그 근처에 물이 있습니다. 거의 인도네시아는 막 덥고 비도 많이 내려서 약간 문화권이 쇼핑몰에 자주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을 가봅시다. 여러분들 어, 여기가 하이퍼마트입니다. 이긴 불 아빠야? 그냥 여기가 하이퍼마트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마트 정도 되려나? 맞아. 라면, 라면. 야. 이거 디이 sini ada r a m 니 요즘에 인도네시아 뭐래도 그 한국 제품들 다 들어와 있거든요 웬만해서 그래서 가끔 지인들이 물어봐요 뭐 이거 punya 인도네시아. 한국 음식은 먹고 사냐고 그러는데 다 있습니다 어아이고인 이거는 인도네시아 이고 인도미 제인아이 어? 어? 어? 어? 어? 이거는 인도네시아 제품이고 인도미 <목소리가> <도청>?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좀 있으면 인도네시아 명절이라 그런지 오늘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은 예, 한국 라면들이 있습니다. 음. 불닭. 비에사가 음. 이니 레벨브라야 불닭. 이니레벨 이니가 레파이니야이니야이니파이니야이이이 친구는 매운 거를 진짜 잘 먹어서. 음. 아, 여기 있네요. 신라면. 컵도 있는데 컵이 엄청 비싸요. 이게 한국 도한 1200원 정도 하려나? 아닌 거 아, 스파이시 h a b i 이야 아, 스도 habis야. 예, 이미. ini bra bra 먹는 거야 간? 야, ini k a y e tapi dia kayak b u a rasa g i t u Korean spicy chicken. 비 enak banget. I love 이 ini. ini. Dan tuh s seperti ini, tapi t u spicy. Spicy, iya, i i a kita jaga p e r t k o y a iya, i a iya, i y 거 iya, y a a a n i a a i i i a 이 a a a i t a 인도네시아에 한국 김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김치예요. 브랜드라고요? 해 이니? 어, 이니 브랜드냐 마마손. 아, 아까 봐야? 마마소가. 마마소가야? 오마소? 그. 오마손. 그. 오마손? 오마손. 아니 엄마손. 엄마손이네 엄마손. 무슨 브랜드 그래 a 가? 아 이니 버릇 막 할려고 그래야냐? 디코리아 수사 자리두. 그. 오. 브랜드네. 떡도 있네요 떡볶이 용떡 인도네시아 에서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떡이 4 0 0 0 음파플로리브 한 3,3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이렇게 비싼가 한국에서도? 오, 아! 어? 아! <목들> <Sundays> <나와> 어, <전> 야, 이게 탁이 아이안 어? 이게 탁이 아이안 탁이 아이 어, 야그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닭발 있잖아요 이루롱 이, 아덴 a 인 타우는가? 이게 뭐야? Oh, kamu tahu ayam itu ada ini nggak sih heart heart ayam? Nah ini. I... <gasps> oh. oh. Ah, dan itu b a n a a n m e n g e u t k a n Saya i a suka n Di Indonesia ini kepala ayam juga. <laughs> <suff> ini juga kepala ayam juga. a a y a j a Wah, ini y a juga. Wah, k u g n y a a k u n y a a k u n y a a k u n y a a k u n y a a k u n y a m a u e n a k 와 아, 이거는 진짜 그 한국 사람들이 좀 진짜 좋아하는 닭발. 닭발. 오, 생각보다 작다. 이니 이 기타보기 뜨부사리아 하? 기타보기 뜨부사리아니 야, ممكن 닭이 아얌디네시아 키칠케칠. 닭이 도 야. 이니 l a 이니 치킨. 에 치킨. 스킨 치킨. 아, 껍질이야? 야. 이게 스킨이야. 스킨이 치킨. 와, 닭은 진짜 다 이게 여러분, 하루 봐야 돼. 아, 이 바사쿠라냐? 아, 드셔보세요. 어, 어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아? 드셔보세요. 드셔? 드셔보세요. 드셔?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이거. 예. <웃음> 오, 고추장이고요. 오, 고추장은 그 태양초 고추장 있고. Di Korea kamu pakai brand ini juga kan? e aku juga makan ini sama ya. tapi ini, k u s u b a n g n i a t i a n k u s i a i t u b u n g a n g a a ini u g a a a ini u g a ini s a i k i a k a i n u u t k a u u k a i k a i t u a a a i s ini i a a a kayak tadi yang sintramun itu ha. di sini harganya sekitar apa ya? 15 ribu 15 ribu, ribu. selamiannya terus tadi buldak tadi itu ha? sekitar 20 ribu atau 22 ribu ha. kalau di Korea berapa harganya? aku juga tidak tahu tapi di sini t u l e b i n mahal ya hmm. karena ada pajakan hmm. ya jadi di sini b r a n d Korea itu semuanya mahal tuh. tapi enak jadi aku akan tetap beli <laughs> 방금 막 구경 끝냈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 빵이랑 음료 사는거는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어 이따 끝내고 촬영 다 끝나고 맛있는거 사줘야 될것 같아요 조밥 마사 꼬리아야 고맙습니다 <웃음>